오늘은 어디에 가는 걸까? 누나의 무릎 위에 서니까? 옛 생각이 난다. 내가 처음 이 집에 오던 날. 불과 3, 4개월 전인데. 난 아직도 5개월 강아지이지만 누나만큼 크다. 누나 무릎을 밟고 창문을 쳐다보며 간다. 이곳은 아빠 형님의 문장이라고 했다. 음, 이게는 켈피, 호주의 목양견이라는데 너무 놀자고 난리다 나보다 크고 몇 개월 빠른 암케인데 에너지가 넘친다, 개너자이죠 모두 몇 마리인가요? 7마리요? 목양견 세마리 사냥견 세마리이다 희파람을 불며 오, 스피크라고 오, 하니 지졌다. 우와. 캐틀, 소와 양무리를 한다. <웃음> 스피크, 이는 왈왈왈 하잖아. 이제 캘피 개와 붙어볼만 했다. 오면이, 엄마는 이 캘피가 좋은가 보다. 헤이, 헤이, 헤이. 개 보러 온 거야? 응. 음. 개 보여주면 개 보러 온 거야.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 중이다 음 나랑 다른 냄새가 나는군 처음으로 이렇게 놀았다 끊임없이 공격당하다 나도 용감히 덤볐다 목이 말라서 잠시 휴전 중원유대사의 해골물 아주 더러운 물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누나가 누워서 자면 난 누나를 깔아 뭉기면서 하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.